강의 내용입니다. 매력적인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w o c h 의 김현철 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매력적인 프리젠테이션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매력적인 프리젠테이션 스킬은 먼저 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사회의 이 모든 이 경제 시스템이란 생산 분배 소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력적인 프리젠테이션 스킬은 이 생산 분배 소비 중 과연 어디에 속할까요? 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서 투자자나 또는 이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듣는 사람들한테 발표를 하게 된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이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생산자입니다. 그리고 이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투자 및 기타 의사결정을 하는 이 프리젠테이션을 듣는 분들은 소비자들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프리젠테이션을 그냥 하나하나의 어떤 그냥 간단한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기술개발을 해서 생산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기타 서비스를 고객한테 서비스하는 그러한 활동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란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이러한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프리젠테이션 시에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을 너무 길게 끌면 이 여러분들의 프리젠테이션을 듣는 사람들은 지루해서 그 내용을 제대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집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이겠죠 이 여러분들이 만든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따라 시간을 배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의 프리젠테이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1시간 정도의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1시간 정도의 프리젠테이션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할까요? 먼저 준비하신 내용에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일방적으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도 그 프리젠테이션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집중력이 약해져서 여러분들이 그 발표하는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리젠테이션 시간의 절반 정도만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는 데 활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질문과 대답을 하는 시간이나 기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잘 만들어도 발표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지식 수준이 틀리고 또 경험도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해도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발표를 듣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질문과 대답을 하는 Q&A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1시간의 반 정도, 즉 30분만 발표 시간으로 하시고 나머지 30분은 이 Q&A 시간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은 그냥 자료를 잘 만들었으니 화면에 띄어놓으면내 뭐 발표를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보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가 않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는 게 업무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또는 IR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IR은 좀 기계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드립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 프리젠테이션에서 여러분들이 발표할 내용은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언제 어디에서든 시간과 장소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 프리젠테이션을 할때 똑같은 내용으로 항상 동일한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라 입니다. 네, 이제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업계획서 목차가 나와 있죠. 네, 이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회사 소개만 해도 6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제품과 기술적인 설명이 10개 항목 마케팅이 3개 항목, 파이낸싱이 3개 항목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각 항목당 1분만 잡아도 단순 개선할 때 22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서 설명을 할 때는 1분만 가지고 그한 페이지를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킵할 부분은 과감히 스킵을 하시고 해당 페이지에서 핵심 내용, 즉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맨 위에 두 줄에서 세줄 정도로 미리 텍스트로 작성을 해 놓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료를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가 나와 있죠. 만일 이 부분을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려면 각 연도별 숫자와 각 국가별 시장 점유율을 다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매년 성장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매니 페이지를 보시면 굵은 글씨로 빨갛게 적어 놓았죠. OLED 시장은 2009년을 기점으로 매년 급성장,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페이지를 설명하실 때에는 결국 핵심 포인트는 매년 시장이 성장하는 그러한 사업을 당사가 영위하고 있다 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간단히 한 후에 이 구체적인 숫자나 뭐 나라별 뭐 이런 것까지는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시장이 성장해 나가죠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라고 간단히 설명을 하시고 과감하게 다음 페이지로 스킵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할때 가장 처음 자료를 오픈하시면 나올 화면입니다. 네, 제일 첫 페이지에 접하는 부분, 기업개요입니다기업개요에서는 많은 내용을 적어놨지만 회사의 설립일, 그리고 자본금, 그리고 사업 분야, 임직원수 이 정도만 빨리 말씀을 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기업개요에서는중요 부분만 간단히 설명하고 바로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중요한 부분에서 설명을 해야 될 시간을 위해 시간을 절약해서 해야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 연역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하는 실수가 회사의 연역을 만들고 또 회사의 연역을 프리젠테이션을 할때 설립시부터 현재까지의 연역을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을 하는데 결국 이 설명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설명은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어난 기업이 연역에 대한 설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굳이 과거에 자랑할 만한 것을 좀 설명하겠다고 하시면 최근 연도로부터 과거 3년 정도까지만 예그 부분까지만 언급을 하시고 이 가운데 핵심 포인트 그 부분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 뭐 5년 전, 10년 전에 뭐 우리 회사가 잘 나갔다 이런 것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좀 아쉬운 설명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므로 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1년 전 또는 한 2년 전 사이에 일어난 일 중에 핵심 몇 가지만 언급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빨리 넘어가 주세요. 네. 다음은 주요 개발 인력입니다. 주요 개발 인력도 자료는 중요한 인력을 일일이 다 작성을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 주요 개발 인력의 프리젠테이션을 하실 때에는 대표이사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CTO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굳이 설명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중요 기술 인력 한명 정도만 간단히 소개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대표이사와 CTO 이두 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프리젠테이션 시 좀더 많은 시간을 이제 배분해야 되는 부분은 과연 어디일까?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요 많은 시간을 배분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비즈니스 플랜, 지금 샘플 자료를 하나 띄워놓겠습니다 네, 보시면 회사의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서 아주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잘 만든 자료입니다 즉이 자료에서는 우리 회사가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또 우리 회사의 기술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로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딱 한눈에 보이게끔 자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플랜 자료 같은 경우 한 장으로 굉장히 작성을 잘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1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할수 있을 정도의 시간 배분을 좀 하셔서 설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좀좀더 시간 배분을 많이 해야 될 프리젠테이션 페이지를 샘플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품 소개입니다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과연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예,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잘 팔릴 수 있는지 기술력은 무엇인지 이런 제품 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품 소개를 할 때에는 프리젠테이션을 듣는 사람들이 좀더 쉽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좀더 시간 배분을 좀 하셔서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간 배분을 좀더 많이 해야 하는 중요 부분으로 해서 샘플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경쟁력입니다.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장에서 우리 제품 또 우리 서비스가 이러한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와의 제품 비교를 통해서 당사의 경쟁력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핵심 포인트 부분은 자료 자체를 좀 굵게 또는 색칠을 해서 표시를 좀 해줬죠 이런 부분은 프리젠테이션 하실 때에도 좀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력 중에서도 핵심 경쟁력으로 당사가 기술 위에 있다는 부분은 이렇게 자료 자체를 좀 굵은 색으로 표시하시거나 색깔을 칠한다거나 해서 그 페이지를 띄웠을때 프리젠테이션을 듣는 사람이 시선이 그곳에 집중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프리젠테이션 스킬입니다. 네, 다음으로 회사의 마케팅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이제 제품을 잘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네, 당연히 잘 파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케팅 현황도 매우 중요합니다. 샘플 자료를 한번 보시면 맨 윗부분 핵심 포인트에는 각 제품별 납품처와 현재 진행 중인 상황 그리고 향후 진행을 할 예상 시점까지 아주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좋아하셔서 뭐 예를 들면 현재 어느 회사에 누구를 만나서 사실은 이메일까지 왔다 갔다 했고 뭐계약서의 어떤 초안까지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자료에다가 쓸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까지도 좀그 구체적으로 예, 프리젠테이션 할때 설명을 해주시는 예, 그러한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상 프리젠테이션 스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프리젠테이션 스킬에 대해 정리를 좀 하자면 프리젠테이션 전에 먼저 준비를 철저히 하라 입니다. 근런데 첫째로 프리젠테이션 시간 중 절반만 프리젠테이션의 시간 배분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내 발표를 듣는 사람들과 Q&A, 커뮤니케이션을 하라 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프리젠테이션은 기계적으로 시간과 장소가 바뀌더라도 언제나 똑같은 설명을 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훈련과 연습을 하라입니다. 네, 이 부분은 첫 번째 시간 배분을 하라 이 부분과도 연결이 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연습할 때 프리젠테이션의 시간의 절반에 맞춰서 끝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프리젠테이션 시 핵심 포인트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시간을 더 배분하고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넘어가라 입니다. 이 부분 역시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연습을 할때 중요 핵심 포인트와 간단한 설명으로 넘어갈 부분을 미리 정하셔서 시간 배분을 구분해서 프리젠테이션 시간의 50% 즉 1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미리 충분한 연습, 충분한 트레이닝 하도록 하십시오. 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성공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매력적인 프리젠테이션 스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매력적인 프리젠테이션 스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